가라판에 위치한 명랑 핫도그 에 왔습니다 왜 굳이 사이판까지 와서 한국 핫도그집에 왔느냐 왜냐면 은 사이판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명랑 핫도그 메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은 1번에서 9번까지 총 9개의 메뉴가 판매중인데 9번에 보시면 오리지널 사이판 코코넛 플렉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이판에서만 판매하는 메뉴예요 제가 한번 주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sugar man. Yeah, I want sugar. What's your sauce? What kind of sauce do you have? And we have here. Oh, here. Yeah. Um, can I choose double sauce? No. <laughs> no. <laughs> Then I want tomato ketchup. Ketchup a n u s t a d honey mustard, e a s 버틀? 그럼, 니버 오, 땡큐! 얘는 사이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코코넛 스랙 핫도그 얘는 그냥 평범한 모짜렐라 치즈 핫도그입니다 저에 있는 보실 수 있습니다. 먹어보죠. 맛있다. 치즈 엄청 많이 들었어. 들가기 힘들다. 힘들어, 힘들어. 우리나라 도2 5 0 0도이렇 들어있어요. 속 보여줘 음, 금통합니다 소세지에다가 읽는데저 때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한동안 맛이랑 솔직히 끝게 다른건 모르겠어요 <웃음> 맛은 특별히 다른걸 모르겠는데 식감이 딱딱한 그 코코넛 파인트 신는 식감이 다르네요 맛은 솔직히 다른잘 모르겠어요 좀더 제가 음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세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은 소세지는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핫도그 소세지 맛이에요. 고기 함량이 그렇게 높다거나 뭐 육즙이 뻥뻥퍼진다거나 그런 소세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핫도그에서 쓰는 좀 약간 저품질의 그런 소세지 맛입니다.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 소세지입니다. 제가 한두입 정도 다시 먹어보니까 코코넛 맛이 느껴지네요. 근데 좀 오래 씹어야 돼요. 오래 씹으니까 코코넛의 그 코코넛 속살 긁어 먹는 그 과자 있잖아요. 태국에서 파는 코코넛 속살로 만든 과자. 네 그런 맛이에요 그럼 오늘 짧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모두 즐거운 여행 하세요